캐캐캐캐 너 혹시 먹을 출신이니? 먹을 출신 핍박하니? 아니 나는 그냥 나는 나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어, 나는 그냥 궁금해서. 어, 먹을 포비야야, 그럴 리가? 와,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어? 야, 이거 이거 이거 벌써부터 이거 이거 벌써부터 학폭? 와, 진짜, 너희 너무한다. 와, 와, 요새, 머글들이, 순열, 차별한다더니, 이것이, 어? 이곳이 바로 영차별? 와, 정말. 뭐야, 돌려줘요. 호명한 학생은 앞에 나와서 버튼을 누르겠나. 오! 먹을 출신 애들이 많네. 야, 여기 어? 기물 파손했어요, 선생님! 여기 앉아서 해야지! 아 참, 나는 마법사 형제들이 많아서 흠흠 <웃음> 다 아는데 크흠 먹을 출신들이 정말 많은가 보다. 어? 어? <웃음> 어? <웃음> I'm sorry. <웃음> 어? 어? 어? 호그와트 체벌 봐버렸음 체벌의 현장을 봐버렸고요 컷 갓... 퍼플아 퍼플이 후플푸프 가고 싶은가 보다 저기 앉아있네 그쵸? 어? 어? 근데 뭔가 방금 초록색을 본것 같은데? 너너 <웃음> 너 슬리데린 됐구나 어? 아 슬리데린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 보여 어 슬리데린 싫은가 본데? 다음 컷아 나는 뭐 이거 우와 슬리데링 잔잔! 어! 퍼프라! 어? 야! 고개 들어! 어? 고개 들어! 슬리데링이에요! 얼마나 좋은 기숙사인데요! 어? 얼마나 위대한 어? 마법사를 많이 배출한 기숙사인데! 어? 고개 들어! 당당해요! 어? 하늘을 봐! 천장을 보라고! 퍼프라! 근데 너 대체 머리가 대체 왜그러니? 응? 너, 너 눈코입이 없어 왜? 머리에 뭐 쓴거야? 기숙사별 대표 음식을 정할 순서라네. 다들 정숙하게나. 네 알겠습니다. 퍼플아, 우리는 뭐 먹을래? 응? 야, 뭐 개소리하고 있어. 야, <웃음> 야, 헛소리하지 마. 쉬, 야, 헛소리하지 마. 대표 음식? 저희 대표 음식은 대표 음식은 포테이토 피자요. 어향가지꼭 1등 할게 아니 필요없어 필요없어 응어 필요없어 응 슬리데린 감자피자요 <웃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어? 야 조용히 하라고 어? 야야 야. 어? 야 조용히 해 어? 야 슬리데린 포테이토피자요 우리 할아버지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할아버지는 누군지 당연히 모르지 어? 너 우리 할머니가 누군지 알아? 우리 할머니가 마법부 장관하셨던 분이거든? 어? 야너 진짜 어? 예언자 집안이라고 말이야 어? 좀 뻥이는 것 같았는데 말이야 어? 너 말이야 어? 아무도 예언 못하게 해줘 어? 어? 점집 아무도 못차리게 해줘 어? 어? <웃음> 교수님 여기 학교폭력이 있는 것 같아요 유유 <웃음> 어떻게 남겨주죠? 기숙사 음식 어떻게 해요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해요 네? 교수님 저희 포테이토 피자라고요 포테이토 피자 포테이토 포테이토 에휴. 너는 진짜 죽고 싶어? 어? 가만 안 둔다 어? 야, 어? 너네 슬리들은 연출 빵빵한 거 몰라? 어? 죽고 싶어? 어? 가진 거랑은 머리밖에 없는 레본컬러 주제에요? 어디요? 어? 레본컬러 연출이 얼마나 빵빵한데요? 응? 어? 가만히 안 있으면 진짜 죽여버린다. 컷세 번째 문제. 간장게장 먹방 후식은 버터에 뿌린 간장이었다. 아, 이건 너무 쉽다. 이거 오잖아. 어? 너무 쉽다. 솔직히 이거 너무 쉽네. 어? 그렇지. 어? 개 쉽다 이거 진짜. 어. 존나 쉽네. 뭘 봐. 어? 그래. 개개개개개 개. 어? 어? 하가 용암에 빠졌습니다. 네아 정말.. 당연히 X지! 오해가서 선사람 뭐야? 바보 아니야? 바보? 응? 어? 바보네 바보! 어? 다음 컷. 10분 뒤. 뜨겁네? 응. 1년 뒤. 이럴수가 I will be 백 a I will be back. 10년 뒤아 <웃음> 씨, 내가 추진력을 실어줬네 아, 야 내가 너 도와준 거야 방금 봤어? 그 어, 고맙지? 컷야얘 어? 예, 디펜스 보소 어? 아 그리핀도르가 접했어요 어? 그리핀도르라고요. 응? 그리핀도르한테 맞은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어? 어? 그래 맨날 입딱치라고 하고 아주 그냥 어? 호그와트에요. 봐봐 어? 봐봐 어? 어? 슬리데린 학생 이 끄덕이는 거봐 어? 쟤도 얼마나 그리핀도르한테 쳐맞았으면. 어? 무서워요. 무서워서 구석에 쭈그려있는 케찹이 어? 레본클로가 말이야 저 똑똑한 애들이 말이야 어? 저도 쳐맞았어요 조용히 해 <웃음> 다음 컷